안녕하세요. 평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 인텔 13세대 가격, 스펙, 성능에 대해서 정리를 해 왔습니다. 어, 성준이 뭔 소리예요? 벌써 엠바고 풀렸어요? 아, 그게 아니고요. 어제 사실 젠퍼가 출시되었잖아요. 요거 맞받아 치려고 MD 너희 못 팔게 만들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인텔에서 오늘 새벽에 13세대 정보를 공개해 버렸어요. 선공개. 제품 나오기도 전에. 꽤나 자세한 게이밍 성능과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신균 성능, 멀티 성능이 올라가는지 그리고 달러로는 얼마에 판매할 것인지를 완전 공개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 시작은 스펙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 스펙 어, 출시되는 거 일단 i 5 13,600K 그리고 i 7 13,700K i 9 13,900K입니다 코어 숫자는 14, 16, 24로 각각 보면 은이 코어 4개 추가되고요. 13,600에는. 13,700에는 똑같이 이 코어 4개가 추가됩니다. 근데 13,900은 무려 8개의 이 코어가 추가됩니다. 멀티 성능을 확실하게 가져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클럭을 i5 0.2, i7 0.4, i9은 무려 0.6, 10% 이상 클럭을 당겨 올림으로써 분명하게 싱글성도 가져가겠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그 다음은 가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저는 뭐 이정도 스펙으로 나오는건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유출된거 봐서 알잖아요 근데 가격정보가 유출됐던가 전혀 다릅니다 일단 i9 가격부터 보겠습니다 i9 최상위 제품 13900k가 뭐 소문으로는 600달러 이상 나올 것이다 어, 700달러도 봐야 될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589달러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젠4가 인텔한테도 나름 위협적이었다라는 걸 뜻하는 게 되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자꾸, 못 나왔다, 못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인텔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미. 한, 2, 3주 전쯤에, 아, 우리 생각보다 MD가 잘 나왔다. 가격을 우리는 좀 크게 올리려고 했는데, 아, 요거를 한번 다시 고려해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살짝 언급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주 공격적인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589달러. 사실 기존 제품하고 가격이 얼마 차이 안 나요. 다만, 환율이 지금 1440원까지 하기 때문에 실제로 환율 1440원 곱하기 하면 85만원 정도에 출시가 됩니다. 근데 이 85만원이 부가세 미포함이기 때문에 부가세까지 넘는다면 93만원, 4만원 정도가 나오겠죠. 어, 송전이. 그래도 7950 지금 출시된 것보다 싼거 아닌가요? 네. 아마 AMD로서는 당혹스러운 이길 겁니다. 지금 출시된 AMD 최상위 제품보다 낮은 가격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i7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또뭐 몇십 달러 쌉니다. 그래서 409달러. 그리고 내장 그래픽 없는 애들은 384달러 나오는데 이거 곱하기 해보면 은 60만원 채안 돼요. 58만원, 5 9만 정도 됩니다. 부가세 포함한다 쳐도 65만원 이채안 되는 가격이에요. 이것도 상당히 공격적이죠 경쟁사에 7900보다 훨씬 싼 가격이 나옵니다 걔는 거의 90만원 정도 하는데 하, 이거는 뭐 65만원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그거 안 사고 보통은 i7을 사게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막내인 i5 13600k 보게 될 텐데 요것도 뭐 330달러 340달러 얘기가 나오던데 319달러 나왔어요 물론 기존 제품보다 뭐 20달러 가량 오른거긴 한데 이거 뭐 그대로 환율 곱하기 하면 45만 6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나 부가세 파한다 쳐도 50만 정도 나오니까 사실상 7600X와 가격이 어느 정도 겹칩니다 그렇죠? 7600X 아마 조만간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꽤나 공격적인 가격이었어요 제가 호구 느낌이 나는지 몰라도 인텔이 이 가격이 냈다는 게 왠지 싸게 느껴지거든요 아, 물론 기존 제품보다 올렸는데도, 어, 그래도 싸게 느껴져요. 나만 그런가? 여튼, 꽤 공격적인 가격이 나왔다는 거, 여러분도 같이 확인할 수 있죠? <웃음> 다양한 의견 밑에 남겨주세요. 아니라고 그러신 분도 있을 까요 또, 스펙도 보자면은, 꽤나 놀라운 게, 코어 숫자가, 뭐, 2코어지만, 무려 8개나 증가했고, i9에서. 캐시 메모리, 특히 L2 캐시 메모리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뭐, 40메가 가까이 증가했죠? 그래서 총 캐시, 공유된 캐시가 캐시가 i9 기준으로 68메가나 됩니다. 기존이 30메가였거든요. 두배 정도 뛴 거죠. 그뿐만 아니라 i7 같은 경우에도 캐시 두배 i5 같은 경우에도 캐시 두배그 코어도 이 코어 4개 4개 더 추가해줬죠. 그래서 확실하게 중간 끝부터 그냥 멀티 성능 다 잡아가고 게임의 성능도 뭐 AMD가 못 따라오기 격차를 한번 벌려보겠다. 이런 느낌으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리고, 얼마나 자신 있는지, 사실상, 뭐, 게임의 성능도 공개를 해버렸는데요. 여기서 제, 검은 바로 그려놓은 거는, 5800X3D고, 그고 주황색은, 어, 5, 5950X, 그리고, 연파랑은 12900K, 진한 파란색이 앞으로 나올 13900K입니다. <웃음> 와우 에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에서는 딱 보시면은 그냥 5803d 0가 제일 잘 나옵니다 꽤나 차이가 나죠 거의 뭐 20% 가까이 성능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어, 그건 그렇다 쳐요 음... 이건 뭐야 마운트 앤 블레이드 마운트 앤 블레이드 에서도 5803d 가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이제 이기냐면은 카운터 스트라이크 그로부터는 어, 새로나오는 13900K가 확실하게 좀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토탈워토탈로 같은 경우에는 5 8 0 0 3 d 가 미묘하게 이기거나 아니면 13900K랑 비슷할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잘 아는 게임들인데 그 뒤에 또고사양 게임 몇 종류 보면 은 어. 5800X3D를 13900K가 이깁니다 근데 맨뒤에 두개 혹은 세개 게임은 빼놔야 될것 같아요 이거 벤치에 거의 안 들어가는 게임입니다 왜? 인기가 없거든 나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게임도 있어요 이런 거 빼고 이 앞에 거만 봤을 때도 일단 어떤 느낌이에요? 기존 12세대보다도 살짝 높은 느낌 살짝 높은 느낌이고 맞죠? 5800X3D랑 비교했을 때도 전혀 밀리지 않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예상 성능은 5800 3D와 비슷하거나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12세대는 잡은 거죠. 그러면은 5800 3D하고 젠4랑 비슷하니까 젠4를 잡는다고 봐야 되겠죠. 게임의 성능으로는 뭐몇프 앞설 겁니다. 엄청 큰 차이는 아닐 까요몇프 앞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좀더 자세하게 뭐, 자기네 회사의 12세대와 13세대의 게이밍 프레임을 한번 비교를 해놨습니다. 보면은, 그냥 12세대한테 지는 게임은, 어, 호라이즌, 호라이즌 제로 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거 빼고는 똑같거나 다 이깁니다. 확실히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죠? 근데, 진짜 차이 많이 나는 게임 몇 종류가 있긴 한데, 뭐, 롤리라든지, 레인보우 식스라든지, 이좀 프레임이 크게 벌어진 애들, 이런 어, 애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이 뒤에 거몇개 끊고 봐야 될, 봐, 봐야 될거요 그러면은 얼마 차이 납니까? 펭균 잡아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4% 정도 차이 날것 같아요. 4%. 대략 4% 정도 차이 나니까. 게임의 성능이 12세대 대비 4% 높다는 거는 대충 따지면은 젠4 대비 3% 정도 높은 것 같아요. 5800 3D랑 비교도 한 3% 높은 고 정도 수준입니다. 제가 그래서 뭐5800 3D는 게임의 용도면 지금 사도 상관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제가 뭐선공개 했는 내용하고 살짝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몇몇 진짜 높은 게임 빼고 딱 봤을 때 평균은 그 정도쯤으로 보면 되겠네요 이게 한 칸당 요만큼요만큼한 칸당 20%인데 20% 까지 찍히는 게임은 사실상 없죠 이 반도 잘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순서의 게이밍만 생각한다면 은 13세대를 굳이 갈 필요 없다는 라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어, 벤치가 공개돼 봐야 확실해지겠지만 자 그리고 싱글 성능이 우리 무려 15% 올랐다라고 얘기해요. 보면은 뭐 캐시 때문에 조금 오르고 메모리 클럭 올라가니까 조금 오르고 그리고 뭐다? 깡클럭이 올라가니까 좀 많이 올라요. 그거야 그렇죠. 보면은 13900K 기준으로 얘기할 텐데 13900K는 깡클럭이 10% 넘게 올라갑니다. 0.6이라고 그러니까요. 당연히 이 정도 값을 보일 겁니다. 이건 뭐 구라칠 수가 없는 거야. 클럭이 그만큼 올라간 거는 아주 솔직하게 성능이 올라가거든요. 멀티성능 같은 경우에는 클럭 오른 것도 좀 있지만 가장 큰건 뭐냐면 은 이겁니다. 이코어를 e 추가한 겁니다. 이코어를 e 막 팍팍 버무려줬잖아요. 야 4, 4, 8. 아 그래서 이 40%도 아마 아이나이 기준으로 얘기하는 걸 텐데. 이코어가 e 8코나 증가했으면 이 멀티성능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죠. 신강성능 15% 오른 거 빼고 감안하면 26%죠. 26%인데. 이 코어 8개면, 어, 그 정도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적혀 있는 거는 그냥 거의 그대로 적용돼서 나올 것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신형이 성능이 더 좋은 건 맞지만, 인텔 치고는 나름 양심적으로 가격을 올리지 않았나 싶어요. 어, 물론 뭐 사실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닌데요, 송전님 존내 비싼데요. 뭐 거의 20만원 올랐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환율 때문에 오른 <웃음> 거라서. 어인텔쪽에서 억울할 수 있습니다. m d 도 마찬가지예요. m d 기존 가격 그냥 동결시켰는데도 가격 크게 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건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오른 거라서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다. 보시면 되겠네요. 북미에서는 상당히 반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렇게 어, 발표한 내용 중에서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만 어, 축약시켜서 여러분한 알려드렸습니다. 그 외에 뭐 우리는 어, 13900KS도 내년에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공개됐고, 그리고, 아크 그래픽 카드에 대해서도 뭐, 조금 얘기가 나오던데, 아, 그런 건 솔직히 관심 없잖아요. 아크 그래픽 카드는. 그래서 다 빼버렸다 생각하시고, 어, 요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한달더 존버 타서 13세대 살 것인지, 아니면 나는, 뭐, 생각보다 큰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젠포를 사겠다 할 건지, 여러분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저는 뭐, 어쨌든, 13세대 나와서, 가격 공개되고, 비교해보고 사실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빠이빠이!